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방탄소년단 그래미 어워드 세번째 출사표 관건은 인종의 유리천장 방탄소년단 BTS 이제 65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두개 품은 후보로 지명됐다. 이번으로 벌써 세번째 도전이다. 관건은 인종차별의 유리천장일 것. 전미 레코딩 예술과 백악 아카데미 네러스는 1 6일오전 제65회 그래미 어워드 후보를 발표했다. 이날 방탄소년단은 밴드 콜트플레이와 협업한 공 마이 유니버스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의 이름을 올렸다. 이어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에는 예독컴 뮤직비디오가 후보 지명됐다. 벌써 세 번째 후보 지명이다. k p o 가수로서는 최초이기에 의미가 깊다. 또한 두개 부문의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이기에 수상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미 어워드는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로 진행되는 시상식이다. 음반업계에서는 권위있는 시상식으로 평가받으며 영화의 아카데미 시상식과 견주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2019년 제61회 그래미 어워드의 시상자로 참여하며 인연을 맺었다. 이듬해에는 해당 시상식에서의 라스엑스와 합동 공연을 펼치기도 63회 그래미 어워드에서는 다이너마이트를 통해 베스트 박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다. 특히 해당 시상식에서 단독 무대에 올라 k p 대중음악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기도 했다. 64회 그래미 어워드에서도 후보로 이름을 올렸지만 수상 불발의 아픔을 느껴야 했다. 인연을 맺었지만 수상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다. 그래미 어워드와 함께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이라 불린다. 그래미 어워드를 제외한 두 개의 시상식에서 대상은 물론 다관왕이라는 영예를 알았던 방탄소년단. 유독 그래미 어워드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인종차별 이슈다. 그래미 어워드는 매번 영어권 가수 중심으로 수상이 이어졌다. 그 때문에 이들의 수상 근거에 의문이 제기됐다. 그레미 어워드 특유의 보수적인 성향이 다양성 부재로 전이된 것. 수상 후보의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 대단한 성과다. 다만 방탄소년단은 만족할 수 없을 것. 이미 이번에 좌절을 막본 이들이다. 더욱이 이번 시상식은 특별하다. 방탄소년단의 입대 계획이 공식화됐다. 맏형진의 입대일 역시 수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실상 완전체 활동이 입대 기간 동안 중단될 예정이다. 완전체로서 그래미어워드 수상이라는 성과를 얻기 위한 마지막 도전일 것. 방탄소년단은 이미 숱한 역사를 써내렸다. 그래미어워드 수상이 불발된다고 해도 이들의 성과를 깎아내릴 수 없다. 하지만, 세계 대중가요 역사의 한 획을 그을 기회가 또다시 찾아왔다. 이번 수상은 욕심이 아닌 권리일 것. 방탄소년단 일막의 마지막 행보에 그래미어워드 수상이라는 발자취를 남겨야 할 때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